해치노트 쓰는 남자 CM 에이드입니다 지난 모영순 삼계탕 특집에서 에이든이 삼계탕을 만들면 좀더잘 만들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의외로 응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하동집닭으로 가보시죠 재료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닭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마늘이에요 마늘 당면 레이로 땅그리지 고구마 모형수에 저어내죠팝 간장 콜라 얘는 식초인가? 뭐야 이거? 드세요 더데 냄새 좋은데? 이뭐예 이거? 광희의 성수를 통과하다광희의 성수? 성 시작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빛의 가오가 달기 전에 닭을 서둘러 이렇게 손질을 해줄 겁니다 와, 성수만 없었으면 딱 천천히 하는 건데 와 진짜 나 같으면 간만에죽겠다 이제 대망의 소스 콜라사 진강장1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라 하니까 저희가 설빙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콜라랑도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 모바일 콜라 콜라보 어느 정도 삶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야 제 카메라로 우와 팔팔 끓고 있습니다 맛있으면은 뭐 하실 상속에 크다고 다가지지 말고 요색 나무로 해주세요 어느 정도 하둠찜딱이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마법의가루 설프라스의 흔적을 넣어줘야 끝이다 맛있어져라 쏙쏙쏙쏙쏙. 어우. 네하동찜닭이 완성이 됐는데요 맛 시식을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세요어 잠깐! 여기는 하동이야 성수 마셔야 돼아 감사? 응.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하동에 놀러온 모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맛 평가를 하기 이전에 자고로 음식은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고 마음으로 먹는다고 했지요 일단은 제가요 그냥 요리는 요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볼 건데 일단 비주얼이 이게 뭐라고요? 메뉴가? 자동 찜닭. 일단 찜닭이라고 하기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우선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솔직히 저는 높은 점수를 리기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또 삼계탕 한국 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요리에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왜 웃으세요? 아, 웃게 타이밍이 아닌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음, 음, 약간 어, 어. 그거 같아요. 다이어트 할때 먹는 닭가슴살 좀 양념 안된 거. 당면하고 한번 같이 먹어봐요. 혹시 이게 당면인가요? 어잘 찾았네. <웃음> 이게 찾는 맛이 있어. <웃음> 너무 작아서 맛이 안 나요. 아... <웃음> 솔직히 저는 뭐 비교하자면 제 삼계탕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아 근데 그 삼계탕이 익지 않았어요. 제 아... 생각에는 이거는 둘다 드셔보신 분이 먹어봐야 돼. That's right. <웃음> 소리가 안 나네. 내줄게. <웃음> 네, 휙. 자 잠깐 일단은 무용수 삼계탕을 먼저 기억해 봅시다. 그때 많이 아팠잖아. 빨 빨개, 빨개지고 <웃음> 왜 우두둑 소리가 나요? 뭔데? 닭에서? <웃음> 어 잠깐 님 여기 오신 김에 성수도 드려 드셔, 드셔야 됩니다. <웃음> 과연 모영순의 삼계탕이 맛있는지 에이든의 하둥찜닭이 맛있는지 그러면은 저희 딱그 스타일랄까요? 그 이렇게 딱손 잡고 있다가 이렇게 씨 올려주는 거 자기 어필 한 번씩. 아 어, 너무 많요 모영순이 먼저 하세요 하나 둘셋 삼계탕. 아 예. 삼계탕 아니 삼계탕이다. 하둥찜닭. <웃음> 아니 아냐 아냐 아숨찍시자 빨리 합시다 아, 어, 빨리 합시다 오케이 3인 하고 해주세요 하나 둘셋 뭐야 <웃음> 뭐야 뭔데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네에이드의 사막쿠킹 여기까지고요 그럼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시다가 구독 좋아요 빨리?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 안녕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맛이 나는데 어 잠깐 잠깐 성수 먹어야 <웃음> 돼 성수.. <웃음> 성수 먹어야 <웃음> 돼왜 <웃음> <성수 먹어야 웃음> <돼. 웃음> <웃음> 양쪽 다 들어온 누가게더 맛있어? 양쪽 다 들어온 거야? 아니야 나 그거 좀봐 진짜 솔직히 누가 더 맛있어?